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카캐시아 악액질로 진단 확장된 것이라도 직접사인과 간접사인이 모두 미상인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 2.1226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위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정한 질병의 발병 사실이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확장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. 이 사건에서 B가 사망하기 하루 전 그린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B를 진찰한 주치의가 B의 상태를 카케시아아액질로 진단한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비가카케시아 악액질이라는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것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과 간접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카케시아 악액질 상태는 위, 직접 내지 간접사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 상황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기가 진단 확정된 카케시아 악액질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 또한 위 사망 진단서상 병사 기재는 다른 종류의 사망보다는 병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도의 기재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기재만으로 비가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손해사정사의 보고는 그린요양병원의 자료를 손해사정사의 기준에 의하여 요약한 것인데 그린요양병원 의사의 최종 사망진단서 기재와 다르게 사망원인을 기재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특별약관 등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